그냥 얘기안게요 어? 네. 안녕하세요 한 순간이 제시가 아니라 속도 와있는 게시라이두 분압을 SN이라고 한다면 두 분압의 극한값,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과 같으면 그걸 다른 말로 bn1부터 n까지 ak와 같은 얘기 겠지다 같은 표현이다. 다 같은 뜻이야. 자 무한대까지 더하는 걸 급수라고 얘기했고요. 그 지역 두번 뭐야? 일반한 뜻지자 만약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 n 이라는 것이 s에 수렴한다 이녀석도 어디에 수렴할까 그 전항까지야 마찬가지로 s에 수렴하는 거지 극한의 그 의미를 기억해 그 순간에 값이 있는 되고 있는 부분 그러므로 유니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에서 sn-1을 SM 뺀다는 것 자체가 s 빼기 s로 0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해? AN이라고 하니 우리 매우 중요한 기능이 하나 나옵니다.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령하면 반드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어떻게 된다? 0에 수령한다.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이 녀석이 참이면 이 녀석이 대우인 0에 수렴하지 않으면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가 당연히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일반형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도 수렴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시간예제로 들었던게 0에 수렴하더라도 일반형이 0에 수렴하더라도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것를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조금만 더 발전시켜서 지난 시간에 수혈도 등비수혈을 넘어갔던 것처럼 등비수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요 무슨 수열? 어, 등비수열 AN에 대해 얘기해보 자, 등비수열에 일반한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곱기의 2만2만1 0 0이었으며이 녀석 A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이 AN이 수렴할 조건이 있었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그게 뭐였냐면 첫째 항이 0이거나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데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였지 근데 좀 나눠보면 이 1이 R이 1이 되면 R이 1이면 첫째에수정하는 거잖아요 그치? 첫째항이 0이 아니고 공비가 1이면 얘는 0에 수정하지 않겠네 0에 수정하지 않으니까 그때의 급수를 존재하지? 않을 거야 자 근데 등비수열의 합 공식도 한번 보면 유수학 Sn 1 마이너스 공비 공비가 1보다 작은 수라서 1마이 공비 수열이 조금 더 이쁠 때 첫째 항 곱하기 1마이 공비에 이제 곱가 되는 거거든. 자 이렇게 썼으니까 공비 r은 당연히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1 되면 안 되는 상태에서 얘가 수렴하 있어 r을 계속해서 곱해가자. 이 녀석이 수렴하려면 이 r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겠지. 또는 첫째 항이 0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이거고 등비수열의 급수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좀 다르지. 조금 달라. 첫째 항이 0이거나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누구 차이 나 등비 1차이다. 자 그러면 등비급수의 계산은 어떻게 될까?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값 어차피 어디에 수렴하기 때문에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등비급수 계산은 1-R분의 A로 끝나다. 얘가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이다. 등비급수가 그래서 등비급수가 판단이 있으면 뭐만 구하는데 첫째 항구와 공비만 구하면 게임이 끝난다. 첫째 항구 공비 그래서 너희 수능시험지 보면 막 이상한 그림들 막 계속 줄어들고 막 이런 그림들 있어 등기절 했을 때도 막 줄어들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어 그거 계속 나오는 게막 힘들어하지만 여기. 여기서 주로 쓰이는 거이 도형에서는 공리로 많이 쓰이는 게 달건비 달건비가 반드시 주기 때문에 이 닮음비를 계산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형들 나오는 얘기잖아. 중심 보이면 중심께로 연결해봐라. 원인 생기면 반지름연결해봐 반드시. 피타고라스가 보이면 사각형 나오면 직각 만들면 피타고라스 만들어진다. 여러가지 이유들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 풀어낼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또 한가지야. 급수는 쉽게 보면 여기 보면 리미트와 시그마가 다 쓰인거잖아. 이 리미트의 성질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 다르지 나면때 0만 알면 되지 근데 이 시그마에서도 더하고 빼고만 됐어 곱하는 거안 됐어 실수배만 됐고 그러면은 되고 안 되고가 섞이면 안될 거니까 예. 급수의 성질은 누구의 성질과 같냐면 시그마, 인테리어의 성질과 같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질 굳이 적지는 않을게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다보도록 하자고 지난 시간에 뭐, 유형 1, 2 해드렸구요. 3, 4 해드렸고, 어디에서 먹을 줄이? 3안 했나요? 아, 3 교차. 자, 화를 조금 넘겨서. 아니, 어제. 설날이잖아. 엄마, 형님 어리없는데. 식사를 했단 말이야, 아침에. 떡국 먹고. 뭐, 그게 괜찮아서 그냥 하루 종일 있다가. 5시쯤 샤부샤블를 먹고 그냥 누웠어 그냥 나랑기 싫어갖고 그냥 누웠어 근데 9시부터 혼자 5시까지 화장실에 열번 갔어 급작스럽게 잘 먹는 지금 보면 하나씩 차이 나니까 얘도 1분의 2였던 걸 기억을 할수 있을까? 그러면 더하기 뚝뚝뚝해서 어디까지 더하는 데에는 안 나와있지?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첫 번째가 1분의 2였으니까 여기 러 n번째니까 n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내가 이럴 거니까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자 그럼 이거 괄 벗기면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다 사라지잖아요. 남는건 뭐가 나올까요? 1분의 2분의 1분의 2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인데 여기에 뭘붙여줘 해? l i m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붙여줘야 되지 그럼 앞에 있는 걸수렴하네요이에 뒤에 있는 거 어디 수나하니까 무한대로 야 예, 가 1에 수령하면. 에서 뭐가 끝나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이, 얘는 과로 묶여으니가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n 번째를 볼수 있잖아.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이상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 자 홀수 번째 묶여, 홀수 번째. 홀수 번째가 N분의 n 분의 n 플러스 이야 뭘로 끝나는지 플러스. 짝수 번째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얘니까 n 플러스 1분에 n이 짝수일 때니까 그냥 n분에 n 플러스 이렇게 되죠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때1 3 안되네 그냥 이렇게 해야 다 a에 2n 마이너스 1 m분에 m 플러스 1 여기는 a에 이 n 여기가 n 일로 쓸 테니까 2n 분의 이렇습니다. n 플러스 일 분의 n 플러스 이렇게 해야지. 음. 그 끝나는 시기를 봐봐. 만약에 만약에 얘들 홀수 번에서 끝난다고 생각해. 홀수 번에서 그럼 여기서 딱다 끝나고 그냥 끝나 버리지. 많이 이거 홀수번에서 끝나면 얼마로 끝나냐 음. 짝수번에서 끝나면 얘랑 똑같이 끝나겠네 이마는 거야 2-1 로 끝나겠네 그러니까 얘는 짝수번 일 때랑 홀수번 일 때랑 다르지지 수렴해 수렴하지 않아 음. 수렴하지 않아 발산하는 음. 거예요 음. 그럼 디귿번도 느낌상 봐봐 홀수번에 끝나면 마이너스 1만 남겠지 음. 짝수번에 끝나면 좀 달라 보이지? 근데 해보자.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얘도 둘로 나면 A en 마이너스 불수번째는 en 마이너스 1 분의 1내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럼 a2에는 1을 집어넣을 건데,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중요한 건 얘야, 얘. 마지막 칸. 우리, 이 홀수번째는 딱딱 계산이 끝나서 계산할 필요가 없었지. 짝수번째는 얘처럼 맨 마지막인 얘가 극한으로 가지고 빼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빠진 건데, 얘도 생각해 봐봐. 홀수번째에서 끝나면 자사 사라지고 뭘로만 끝나? 그럼 짝수번째는? 맨 앞에 마이너스 1, 플러스1 이렇게 끝나게 가겠죠. 음. 리미트가 얘어디 거예요? 음. 0으로 가죠. 또 마이너스죠. 얘는 뭐야? 그냥 수렴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특성을 좀 줄면 꼭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항이 영에 수렴, 일반항이 영에 수렴하지 않잖아요. 얘는. 근데 이게 일반항이거든요. 이게 일반항이니까. 1 빼기 1이니까 얘는 실험합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일반한들이 영리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일반한들이 영리수렴하기 때문에 실험한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가보건들이 확인을 해보는 거죠. 얘는 어차피 일반함들이 영리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사람은 이유조차가 없었어요. 됐나요? 4은 네, 그럼 4 하면 이나요5 하면 되요 모두 얘랑 비슷해 모두 얘랑 비슷해 예? 이야이 미적분 수업시간 빠지지 마세명밖에안 되는데 한번 빠지면 분이 이상해 확통시간 다르구나 자이번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이 더하기 n분의 1거지 이거 수령하지 않는다. 그쵸? 죠 네. 현재는 아예 와, 말씀드렸어요. 이게 발산이죠 대표적인 예술 발산 두번째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5분의 3 더하기 7분의 3 더하기 이게 1만 아. 어떻게 되나 봅시다. 1만원의 분모는 2 n 1이고요분자는 2행자. 아, 분산이 아니구나. 얘는 일반항 자체가 어디에 수렴해? 그렇지. 일반항이 어디에 수렴한다고? 2분의 1. 얘의 대우. 일반항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앞쪽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명제였지.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을 0에 수렴한다. 그럼 이 녀석이 대우는 거였어. 일반항력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지금 주언나서는 일반항력이 0에 수렴합니까 수렴하지 않습니다. 네. 일반항 자체가 0에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음. 발산합니다. 3번 어? 얘 유리화하겠는데 낫겠죠? 이런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이잖아요. 쭉쭉쭉 맨 마지막 N번째는 어떻게 되어있어?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에 있는 게 되어있어요. 사라지는 게 소고가 여기서 사라지죠 앞에서 하나 남았으니까 뒤에 얘 하나 남고 소고 되겠죠 그얘는 s n 이 얘야 얘 리미트 붙여주면 수렴을 발산해 발산 무한 빼기 무한이잖아요 무한 빼기 상수잖아요 계산할 필요가 없으 발산입니다 다음 4번 자 2분의 분의 더하고 2 플러스 4 플러스 6분의 1 더하고 쭉 잘. n번째 항 만들거야. 분모가 짝수의 항이지. 분모가 시그마 2 k 지 k는 1부터 n까지 2 e 나가고 시그마 k 야 시그마 k가 뭐였어? 2분의 n 은 n 플러스 1였어. 그러니까 얘는 n의 n 플러스 1 분의 1이지. 그럼 이 녀석을 써보자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에 k 플러스 1분의 1이 sa인데 이 녀석의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붙을거지 진미나 바람하돼 이거 외우으라하지 얘는 리미트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외형으로 하면 대답 없는 거 봐. 대답 없는 멜로디 수능에 나오니까 꼭 외워놔라! 그럼 별거 얼마예요? 이는 수령합니다. 이는 수령합니다. 뭐 그렇게 해? 평생 좋을거야요 외우라는 건외워줘야 되니. 로그 2분의 1 더하기니까 뭐 해야 돼? 곱할 수겠죠 5분의 2 8분의 3 11분의 4 쭉쭉쭉 곱해 나갈 건데 분모는 뭡니까? 30 커지네요. 3n-1. 분자는 뭡니까? n이지. 자 얘는 일반항 자체가 로그 3n-1분의 n이잖아. 그럼 얘 리미트 쳐주면 어디에 수렴해? 로그 3분의 1을 수렴하지. 얘가 0에 수렴하는 게 아니지. 얘는 일반항이 0에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대사나 가치가 없습니다. 발산합니다 수학일의개들들을다 갖고 있어야 돼수일수행의개념을다 수의 갖고 있어하돼 하게 된하나하고정리하실시다 드리고 조금 게다또 수행을 게요다면 수행을 하수의 성질이죠 a 수 모두 수행한 알파에 수하고 베타에 수한다보면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거야10 She. How are pap plus p e 끝났네 나는 a 런 식의 계산도 할것 같아 그냥 그대로 e 게이 n 거에서 알거 빼면 이 e 거에서 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one. n o 는 e n o 아,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와이너스 베타파와이 자, 알파마이너스베알파와이너이너스 산. 알가정이이구나 산. 알파와알파는이너이이알파 2를 빼주면 마이너스 4가 됐나요? 네 아, 7번까지 해야 되겠다 209자둘다 수렴 수렴 수렴이면 자, 시그마야 지금 시그마야 리미트야 시그마지 시그마야 수렴 수렴이면 지금 둘을 뭐해서 BN을 만들 수 있어 그렇지 시그마 AN과 시그마 AN 플러스 BN이 있는데 이 둘을 뭐 해야 시그마 BN을 만들 수 있어 예제를 빼는 거지 그건 뭐 상관? 없잖아 니은 번잘봐 시그마 AN 수렴 시그마 BN 수렴그 말은 리미트 AN이 어디에 수렴0 리미트 BN 어디에 수렴 0 얘들아 시그마 AN은 급수야 그렇지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형이 0에 수렴해야 돼 눈을 잘봐 이거 되게 헷갈려 시그마, 리미트, 리미트 시그마 얘가 수... 자 어디갔니? 어 시그마 A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이 뒤에 붙는 이 녀석의 극한 리미트 AN이 0에 수렴하는 거야 시그마 A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어디 수렴해? 0에 수렴해 자 그럼 0에 수렴하는 거 어차피 곱했잖아 지금 그럼 0에 수렴하는 거 맞죠? 맞나요? 자급번잘 들어 자 시그마 aN, bN이 수렴한대 그 말은 리미트 aN, bN은 어디에 수렴해? 0에 수렴해 자 얘가 0에 수렴하면 aN 또는 bN이 0에 수렴하는 거야 aN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b n 은 0에 수렴한다 그거야? AN이 만약에 1, 0, 1, 0 반복하고 BN이 0, 1, 0, 1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반대사람에 분명히 말씀드렸지. 적어놓고 기억해. 너희의 기억력을 믿지마. 애틀러지 그러니까. 리번 AN과 BN이 발사나면 둘을 더한 게 0이 아니다. 리번 맞을 것 같으니까.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 얘가 0에 수령하더라고 발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그런 경우도 AN이 수렴하지 발산하지만 AN이 0에 수령하고 BN이 발산하지만 BN이 0에 수령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1번 시그마 AN이 발산해 하지만 AN이 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리미트 AN이 0에 수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그럼 시그마 BN이 발산해 하지만 리미트 BN이 뭐할 수 있어 0에 수령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발상발상 하더라도 영에 수정하는 줄을 더해서 영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ㄹ번도 뭐야? 틀렸어 정답은 그 글씨 잘 보이니 쉬우냐? 가운데 쪽은 글씨가 뚜렷한데 양 사이드 쪽이 좀 흐릿한 것 같긴 한데 몇 장이 있니? 네. 가평만 많은 것 같아서 별 장이 있나 해서. 혹시 안 쓰는 날 내가 가도 될까 해서. 농담입니다. 야, 집에 있는 큰 화면에 내가 나오면 할머니나 가족들이 놀라지 않으실까? 아, 그치. 아, 그치. 아, 그치. 내가 관심을 주는 외모는 아니데 두 번째 거, 이제 가봅시다. 운동수의 활용인데, 급수의 활용이 는건데 하던 분들 다 정리하시고, 자. 212월, 급수가 어디서 활용이 되느냐? 일단은, 문제를 딱 보면 내가 급수인지, 수열인지는 구분이 될 거고, 우리가 수능을 보거나, 이번에 시험을 본다고 해도, 시험보다도 수능이 좀더 어려울 테니까. 수능을 본다고 했을때 23번 이후 선택과목에서 나온건 값수일거란 말이지 단순 수열이 아니라 수열의 각각 아닌 값수란 말이지 그럼 일반형을 만드는게 첫번째야 자 x 아, 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에 대하여 x값이 자연수 y값도 자연수래 둘다 자연수가 되는 값중 가장 작은 잡도 x가 작은거 또이거 만들어 보이 x 더하기 5는 5와 이니까 방식으로 만든다기보다 우리가 숫자를 넣어가면서 생각하는 게 낫겠지 야 이렇게 됐으니면이결과값은이 녀석의 결과값은 5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네 근데 5랑 더해서 5의 배수가 된다면 x는 5가 제일 작겠네 그리고 y는 음. 5의 배수니까 10 3 15 4 이렇게 갈거야. 얘가 x1, y1, x2, y2 오케이? 그러면 일반한 a n 은 뭐야? 5씩 커지니까 5n이고 얘는 n 플러스 1이겠지 얘가 an이고 얘가 bn인 상황입니자 문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bn분에 얼마? 1이다. 구조적으로는 죽분 분수를 의심해야 한다 근데 일단 다 집어넣고 생각해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N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얼마? 이다 뭐가 숫자로 묶여나갔나 5분의 1 묶여나가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에 N 플러스 1분의 1이더라 2이나 따라가네 외우라고 했습니다 5분의 1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에 k 플러스 1 분의 1인데 제가 분명히 이 아이가 무엇으로 할거라고 했습니까? M +1분의 n 플러스 1 분의 n 된다고 했죠? 5 분의 1에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n 플러스 1 분의 n 그리고 이 값이 얼마일수기한문에1 정답은? 지금부터 하려고 생각할텐데 n번째 항을 찾는게 첫번째야 n을 못찾겠으면 n플러스 1번째 항을 찾거나 그래서 두세의 관계를 만들거나 이런식으로 생각해 주시는게 좋아요 자순수계수인데 이번에는 자, 시그마 n은 1부터 5한대까지 12의 n플러스 1제곱 분의 2 n 3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의 일반항을 보자는 게 아니야. 급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진다는 거야. 근데 얘가 n 제곱 n 제곱 n 제곱이니까 아, 얘는 무슨 수열의 급수 등비 수열의 급수 등비급수나. 구 그럼 등비급수의 계산은 어떻게 하자 그랬어? 1 0비 분의 몫지함 하자고 했어. 그렇지? 근데 지금 여기가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를 두 개의 급수로 만들 수 있을까요? 12의 n 플러스 1 제곱 분의 2의 2n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12의 n 플러스 1 제곱 분의 3의 n 제곱, 이렇게 그런데 두 개가 분자 부모로 나눌수 있으니까 짜진나니까 그러니까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때상관없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12 곱하기 12의 n제곱입니다. 얘는 2분의 4의 n제곱입니다. 근데 얘는 묶여 나와서 앞에 거는 24분의 1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분의이거즉 12분의 4의 n제곱이다가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 12가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에 시그마 N1부터 은 무한대까지 12분의 3에 n 1곱되의 3의 N1부터 왜왜왜왜왜왜 n 왜왜왜1왜의 n 제곱분의 b 의 n 제곱은분 a, 3 n 분의 b 의 전체 n 제곱으로 쓰니까. 그럼 얘가 3 n 분의1이고얘2 4 n 분의1이야앞2분의부2 4분의1 곱하기 1부분의 1을 넣었을 때 첫째 항 3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02분의 첫째 항 4분의 1 3분의 2분의 3분의 1이니까 얘는 2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얘는 4분의 3분의 1이라 니까 1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48분의 1 마이너스 36분의 1 되겠습니다. 통분이 가능해요, 144로. 144분에, 앞에 거는 몇을 뽑혀줘야 되니? 3. 3-3. 그럼으로, 마이너스 144분에 1이 되 첫번 보이는 문제가 있어서 218번 하나 해드리고 자 218번을 봤었잖아는 리미트야.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때 AN 플러스 3의 N제곱 분에 6의 N제곱은 어디에 수렴해? 3 0에 수렴해. 이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에 1은 얼마야? 해보자. 이게 등비고 애 등비야. 무한분의 무한이까 위치 큰 놈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똑같아야 얘가 나오는 거니까, 맞지? 여기 뭐가 와야 돼? 6의 n 제곱 밑에 30분의 깔려 있는 게 와야 돼. 얘가 나한려 a 러 n 이라는 것은 첫째 항이 a고 공기가 r의 m제곱이고 공기가 r 고 공기가 r 이의 m-1이 나오겠죠. 그러면 a, n의 제곱이라는 이수는 어떻게 되는 가 제곱을 해봐. a제곱 r의 n 1이니까 r의 제곱에 등기수열 an이 첫째 항이 a고 공기가 r이라면 an의 제곱은 첫째 항이 a를 집어넣었을 때 a제곱이고 공기는 r의 제곱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위에 있는 등기수열에 대한 등기급수는 1-공기 분의 첫째 항이며 이 녀석의 등기급수는 1-공기의 제곱분의 첫째 항이로 지 그럼 얘는 어떻게 볼수 있어? 1-r의 a에다가 1-r분의 a를 볼수 있도록. 얘가 열리는거 그러니까 둘만 대충만 알라도 얘를 뭐 어떻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싶은거야 그게 몇번이냐 221번 자, 221번 등비수열의 의견이라고 했어 등비수열 무슨 뭐? 등비에 대해 에 대하여 시그마 n 1 부터 무한대 까지 a n이 얼마 마이너스 2얘가 뭔데 1 마이너스 r 분의 a 잖아 근데 시그마 n 1 부터 무한대 까지 두고 a n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1 2이야이 새끼가 뭔데 1 마이너스 r 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 분의 a 하고 오케이 자 모든 게몇 개야 두 개야 R하고 a 그럼미 시계에 정리되는 게 뭐야 야, 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아야 그런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기 이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6이잖아. 밑에 식의 1개에 적용되는 게 뭐야? a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아야 얘네들 뭐하면 여기 보면 끝까지 8r이 마이너스 4. 그럼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3천으 돼야지. 그러므로 세제곱판에는 어떻게 될까? 똑같을 거 아닙니까? 세제곱판에 1마이너 세제곱 분의 a 세제곱이 정답이겠네요. 그렇 여기다 넣어서 뭔가 정리를 하고 싶지만 그냥 할게요. 1 2분의 1에 세제곱 분의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1마 8분의 1 분의 마 27. 동무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8분의 9분의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4 225번 하나 이렇게 자 문제에 수능이 되어있어 뭐예요 등비 급수래 이제 등비급수래. 자, 앞에서 정리하는 걸못 따라왔어. 근데 새로운게 시작됐어. 그럼 앞에 거 따라가다 보면 뒤에 거또못 듣지. 멈추고 뒤에 걸 들어. 앞에 게안 됐으면 영상 누른다. 선생님, 아, 그래 놓쳤으니까 다시 해주세요 하든가 첫째 항이 1이야. 마이너스 그 다음 뭐야. 2분의 1x 그 다음 뭐야. 이렇게 가는 거지. 이 녀석의 합이 얼마? 4래. 야, 그럼 등비급수야. 뭐가 필요해? 첫째항 알지? 공비실. 그럼 1 마이너스 공비군의 첫째항이 4더라. 4 플러스 2x가 1더라 그럼 x는 얼마더라? 마이너스 2뿐에 3더라 반되시 1, 2, 3, 4, 5, 6 끝이죠? 근데 제 야. 무슨 극수인데? 어, 얘가 등비극수야. 어, 등비극수가 수렴하려면 첫째 항이 여기거나 공비가 1과 마이너스의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은 상황이니까 얘는 이것만 따져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보는 거야. 1번을 볼게, 1번을. 1번을 볼게. 누구야, 이거. 시그마. n 는 1부터 무한대까지 아래 2엔제로잖아. 얘도 등비극수야. 얘는 공기라고야. 아래 제곱이야. 이 녀석의 범위가 어떻게 돼? 이거에 의해서 맞춰보라는 얘기잖아. 이거 어떻게 돼? 1보다는 작아진다, 이지 아래 n 제곱 아래 R제곱이 1보다는 작아진다. 0 되나? 되지. 0 이상이잖아. 어쨌든 이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이거. 그러니까 얘도 뭐 해? 수명. 황황황황. 2번. 얘도 똑같은 의미로 공비지 얘가 3분의 r-1 공비가 된거야 얘 범위를 보자는거지 이걸 가지고 만든다는 얘기야 그럼 r 1를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될거고 3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0사이간 말이죠 그럼 공비 자체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건데 얘를 뭐해요 네 수정 당사탕 지현이 알아 듣고 있어? 쉬우 괜찮아? 얘도 얘의 범위를 보라는 거지 1을 더하니까 0 r 플러스 1 2인데 나는 2하면 얘의 범위는 1과 0 사이니까 당연히 뭐해? 어, 수렴이지 4번 누구야? 4분의 r 마이너스 2지 4분의 r 마이너스 1 하면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분의 1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4으로 범위를 벗어나지. 그는 수렴하지 않죠. 달성합니다. 범위를 어, 벗어나니까 5번 나머지잖아요 이거는. 2분의 R의 n 제곱이고 왼쪽은 2분의 마이너스 R의 n 제곱이죠 공비가 R의 n 제곱이 어차피 수렴하고 얘도 공비가 마이너스 R이니까 구동 바뀐다고 수렴하죠. 수렴하는 것끼리 더해줬으니까 얘도 뭐합니까? 수렴합니다. 좋겠는데 어디로를를로를 합시다. 로그를하이이 s n 하이로이로하2그를하하로그걸 기억한다면 좋겠하데기억로그 하자. 죠 236번 <웃음> 자이 뭐래? 2분의 n 의 3N 플러스 2이다. 이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n 나오는 게 아니라 AN 곱하기 AN 플러스 1분의 1을 구하라고 해요그 부분을 줄 거야. 그럼 얘를 보자고 이를 SN을 SN을 가지고 AN 구할 수 있지.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그럼 거기다가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s 플러스 나오겠지. 근데 얘가 n 하나 몇 차씩이야. 어, n 하나 2차씩은 그렇게 안 풀잖아. 이게 전개하면 2분의 3의 n 제곱 플러스 2분의 1n. 2분하라고 그랬죠. n 제곱이다. n 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반. 공차 얼마? 3. n 출발하시고. 평소가 없으면 처리를 집어넣을때 3을 투자고 왔으니까 1러서2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녀석이 A입니다. 난 되게 막강한 무기를 들였는데 너희가 자꾸 까먹어.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N 마이너스 1 곱하기 3N 플러스 2 분의 1이 무슨 요 보습무연수 부분무수 차 분의 문자 차. 3분의 1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앞에 3K-1 1 3K 플러스 2분의 1 붙은 상태에서 리미트 n 무한대로 가져야 하는거지 1부터 집어넣으면 얘가 2분의 1 5분의 1 플러스 2 집어넣으면 5분의 1을 바로 써주죠 땅땅땅 어디까지 갑니까? 3엔 플러스 2분의 1까지 갈 거고 리미트 붙여줄 겁니다. 이게 사라지죠. 그러니 얘가 어디에 수령한 거이 녀석이. 2분의 1. 그래서 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으로 정답은 2분의 1 되겠습니다. 보통 공통관호 하실 때 수혈, 등림, 마음날은 좀 다르시겠죠? 음. 정리하세요. 어, 등기격수의 활용 파트인데 하는 경우도 있어. 학교 내신는 좌표평면에서 이 좌표평면에서 점 찍는 거 되게 좋아하고, 수능은 도형에서 하는 걸좀 좋아하고. 근데 요즘 뭐 트렌드를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만나보도록 합시다. 다 만나봐야지. 면접 그거. 원 P2의 길이는 4분의 3으로 길이가 짧아집네 여기에 2 길이의 4분의 3을 높였으니까 여기는 4분의 3이라는 길이가 되겠죠. P2가 되겠죠. 그거에 4분의 3이 될 거니까 다시 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16분의 9가 되겠네. 그래 4분의 3씩 곱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또 다시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러면 한없이 어느 점에 가까워집니까 첫번째 한번 써볼게 요정의 좌표는 1,0이지 P1의 좌표 P2의 좌표는 없으일까 1, 위로 4분의 3만큼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P3는 X축으로 움직일건데 1에서 마이너스로 가겠지 그니까 점을 쓰지마 식 형태로 써주는게 좋아 또는 뭐라고 쓰는지 4분의 3에 제곱 콤마 그냥 4분의 3이겠죠그 다음 P4는 요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아니지 내려올 거 아니야 이렇게. 4분의 3에서 얘를 곱한 즉 1-4분의 3의 제곱 콤마 4분의 3에서 아래로 갈 거야 어떻게 4분의 3세 제곱 이렇지 자 그러면 p5는 어떻게 된다고요 p5는? p5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1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이었 다시 한번 플러스 되겠네 오른쪽으로 말 꺼내야 이거는 이쪽으로 얘에 예, 곱혀진거 4분의 3의 제곱 4 네, 제곱 이렇게 가겠지 그럼 응. 여기가 그대로 올거고요 이런식으로 내려가면 x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x좌표 x 좌표 XN을 만들고, XN은 1-4분의 3에 제곱 플러스 4분의 3에 4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YN은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에 3제곱 플러스 4분의 3에 5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뭔가 곱해 나가지. 뭘 곱해나가니?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을 둘다 곱해나가지. 곱해나가면 서 계속 더하는 거니까 아하하 증비 급수구나. 그럼 x 스은표는 어떻게 될 거야? 1 마이너스 9비분의 마이너스 16분의 9분의 첫째 항1 콤마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6분의 9분의 네 첫째 항 1, 1 4분의 4분의 3. 괜찮아? 그니까 얘는 16분의 25니까 여기가 얼마? 25분의 16. 험마. 16분의 25. 16분의 12. 지금 여기 25분의 12에 도달하겠다. 안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첫째, 번 최초에 P 제로가 있는데 P 제로가. 나이가 30도거든요 2대1대63이잖아요 그럼 얘에다가 2분의63을 곱해야 되는거니까 2분의63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지여기가 30도기 때문에 얘가 3 0도니라 2대1대63, 4분의63이 되겠네요 계속 뭘 곱해 나갑니까 2분의63은 곱해 나가죠 1 플러스 2분의 6 3 플러스 4분의 4분의 4분에 4분의 4 플러스 이거를 해당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도리면1 마이너스 0이 1이기 때문제형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2분의 2 마이너스 6 3분의 1이니까 2 마이너스 6 3분의 2가 정답 2와 해주면 1L원이라고 둘레 첫번째 원의 반지름이 얼마? 네. 그러면 첫번째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 2파이 근데 둘레의 길이는 닮음 뒤와 같겠지 얘랑 이, 이 두번째 원과 큰 원의 닮음 뒤는 몇대 몇이니? 1대2 2이2지 닮음 뒤의 값이 2분의2네? 그러니까 L2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파이 L3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2분의 파이가 돼서 쭉쭉 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첫번째 것과 닮음비를 구하는 데 중심을 둘거라고 얘도 사실은 알고보면 첫번째 귀이 얘하고, 얘하고 그 다음 귀이 얘잖아 그러니까 첫번째 귀를 이 삼각형의 빗변으로 보는거고 두번째 귀를 로 삼각형의 뒷변으로 봤을때 닮은 기가 얼마야? 라는 질문인 것 같은 거야 길이니까 넓이면 닮은 기가 뭐해요? 제곱을 해야 되겠지 그럼 이 녀석이 왜이냐면 1-분비 분의 석재항 넓마 4-분비 됐으니까 하나 더 해보자고요 여기까지는 되게 쉬운 것들이네 250번 많이 먹은 이유도 없고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을 4분의 1을 칠하여 나머지 4분의 1을 다시 또 칠하여 이렇게 된거지 자 그럼 처음 첫번째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이 4등분에서 4분의 1을 칠했으니까 첫번째 칠해진 이 녀석의 넓이는 얼마야? 첫번째 칠해진 넓이 2분의 1 아니야? 넓이가 2 인데 그 녀석이 4분의 1을 치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 녀석은 이 녀석이 몇 분의 몇일까? 또 4분의 1이지 얘의 4분의 1이니까 어 2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그녀석이또도 4분의 1이니까 32분의 1 이게 되겠구나 얘는 닮음비 보다는 뭐야? 넓이비가 이미 주어졌지 넓이비가 얼마로 주어졌어? 4분의 1 되는 걸 계속 치약을 했잖아 나이게 괜찮니? 전체의 4분의 1을 계속 반복적으로 치단다말이자이 첫번째 도형이 있어 이 녀석의 4분의 1만 치겠잖아 그 다음 이 녀석이 얘와 널면 똑같은데 그 녀석의 4분의 1만 치겠다 고 길이의 비는 1대 2여서 2대 2이야 2분의 1이 잘못인데 넓이의 비를 줬다 그래 그 넓이를 더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0은 분의 접채형 4분의 3분의 2분의 1로 3분의 2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는 250번의 과정을 많이 할거예요 250번의 과정을 지금 생각된거는 이 녀석이 큰 녀석과의 닮음비가 얼마? 닮음비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2분의 1씩 근데 문제에서 넓이를 더하라 했으니까 넓이는 이수고, 제목 4분의 1인 과정이 문제에서 넓이의 4분의 1자로 그냥 주어진 거죠. 땡큐지. 그왜 이런 과정이에 여기 있는 것금 전부 다 뭐냐면 등비급수야등비급수의 계산은 1 마이너스 공기보다 샷장을 할 거거든. 첫 번째 도형의 넓이는 반드시 구해야 돼. 첫 번째 도형의 둘레를 구하는 거였고, 첫 번째 도형의 길이를 구하는 거였어. 도형 안에서는. 그러면은, 얘는 길이를 더하는 거니까 공비가 닮음비 얘도 길이를 더하는 거니까 공비가 닮음비 얘는 넓이를 더하는 거니까 닮은비에 뭐해야 돼 어, 제곱을 해야 하나? 문제에서 넓이비를 직접적으로 좋아기 때문에 굳이 닮은비를 제곱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하지만 거꾸로 비억이기도 넓이비가 4분의 1이다. 즉닮은비는 2분의 1이다. 그럼 길이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건 당연히 왔다 갔다가 닮음비가 돼야 돼 그 중학교 2학년 때 단골이 잘 안되어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30분 보이주서가특수학 생각해야 되고요 원에 둘에 못 구하면 진짜 사람 많이 져서 이제 얘기할게없어요 오케이 간단한 것들만 지금 만났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 10분 드릴게요 자 조금 더 가봅시다 2 5 복잡해 이백 오십오. 예전에 예전에 몇 파트에는 그게 있었어. 어, 기수법 기말법이라 그래서 등비급수의 활용을 등비급수의 활용이 아니라 수열 등비수열의 활용으로 연금 매기한적 있지? 적금, 대출, 상환 이런 거.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나오니까. 얘길 안하나요 뿐인데 지금 이건 좀 비슷한 건데 좀달라 문제 상황을 먼저 잘봐 10억 원이 있어 뭐가 있다고 10억, 10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대 매년 초에 10억 원이 기금을 운용해요 연말까지 얼마의 이익을 내 5%의 이익을 냈으니까 몇 퍼센트가 되는 거지 5%의 이익을 냈다니까 105%가 되는 거지 95%가 돼 105%가 되는 거니까 10억에 1.05 를 곱해야 되겠지? 이 돈에서 25%를 장학금으로 쓴이 돈의 몇 퍼센트를? 25%를 장학금으로 쓰니까 첫번째 해의 장학금은 10억 곱하기 1.05에 곱하기 0.25가 되는거 맞지? 그렇지 그러면 장학금을 주고 남은 금액이 다시 기금으로 운용된다고 했으니까 10억에서 1.05를 내고 25%가 사용되고 남은 몇 퍼센트 어, 0.75가 기금으로 사용이 되지 맞지? 그럼 여기에 다시 얼마의 이익이 붙고 1.05가 붙고 또 다시 장학금으로 운용이 돼야 되는 거는 여기 곱하기 얼마 0.25가 되겠지? 그럼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는 호은 똑같이 10억에다가 1.05 곱하기 0.75 곱하기 0.05 곱하기 얘를 사용했으니까 0.75가 남은 게 다시 기금이 되겠지. 그럼 여기에 다시 1.05가 붙고 다시 0.25가 곱해지는 게 장학금 아니야? 우리는 무엇의 합을 말하는 거야? 장학금. 장학금. 예, 그 다음, 예, 그 다음, 예. 잘 보세요. 뭐가 계속 곱해지는지 보세요. 이거에, 이거에다가 곱해지건 됩니다. 여기 위랑 똑같은 건, 이거에다가, 여기 똑같은 거고, 얘가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곱해지는 게 지금 0.75 곱하기 0.1, 1.05가 계속 곱해지는 거예요. 얘가 뭐야? 공기가 되는 거죠. 첫번째 장학금은 유지 그럼 우리 이게 뭐에요? 다 더하다고 했으니까 등비수열 무한합니다 등비급수고 1- 공비 3분의 4 곱하기 100분의 105 첫째항 10억 곱하기 100분의 105 곱하기 4번에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분모 분자에 400을 곱할게요 분모 분자에 400을 곱하면 분모는 400 315분에 400을 곱했으니까 10억 곱하기 100 얘가 분모가 85죠 5로 나눌게요 5로 나눈 누10 21 17뭐 계산이 거는 안되죠 그러니까 17분에 215 문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계속 곱해져 나가는지 근데 너무 힌트가 뻔하잖아. 상황몇 개를 쭉쭉쭉 하다보면 곱해지는게 뻔해지잖아. 힘든건 오히려 꿀수번째한, 작수번째한, 작수번째한, 작수번째한, 라인. 이걸항로 그냥 비급수도이되세 이걸 하는거야잘보세요 네. 아니, 이건 뭐 아니, 아니 이건 뭐아 그렇지, 봐 <웃음> 네,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자 첫째 항이 얼마고 한 번만 얘기할꺼야. 저 이해가 안했을꺼야. 소수점 아래 땡 있는거 하나. 땡 없는거 하나. 전부 다 쓴다. 빼기. 땡 없는거. 얘는 소수점 아래. 구, 시, 오케이? 분, 자는 전부 다 쓰는거에요. 원래 0도 써야되는데 0은 틀면 안하잖아. 그러면 3에서 5에서 3. 됐습니가그럼 얘가 얼마냐면 90분의 24야 여기다가 몇을 곱한거야? r3제곱을 곱한게 2잖아 r3제곱을 곱한게 90분의 3이니까 r3제곱은 8분의 1이지 그러면은 등교수고 할거니까 첫째 항 a1은 얼마고 90분의 24인데 3으로 약분하면 30분의 8이고 이으로 약분하면 15분의 4지 그러면은 1마이너스 r 제곱이 8분의 1이니까 r은 2분의, 0, 2분의 1 공기 분의 협제함 정답은 15분의 8이 되어있다. 선생님 15분의 8은 뭔데요? 15분의 8은요. 90분의 48이에요. 맞니? 90분의 48은 0. 0. 여기 땡이 하나 있었겠지. 90이니까. 아니면 이렇게 곱하기 쉽게 되에네 얘가 뭔데? 5와 9분의 3이지? 이게 뭐야? 5.3333이다 0.53 땡